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나나시 팔치는 해법당구 빌레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장쿠션 첫번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여기가 20포인트죠. 20포인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3뱅크샷, 그리고 뒤돌려치기, 옆돌려치기까지 가능한 20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스템을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20 시스템입니다. 20 시스템은 여기 장쿠션 두 번째 포인트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수구는 일자로 보냈을 때 얘기고요. 어, 출발 더하기 도착을 하면 20이 나오면은 무조건 글로 떨어집니다. 도착 포인트로. 자 출발 포인트 0, 10, 20. 도착도 0, 10, 20.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0에서 1자로 보냈을 때, 도착이 제로니까, 더하면 20이 나오죠. 자, 당점은 4시 당점.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요. 4시 당점. 속도는 1에서 1.5레일. 그리고, 음, 미들발로만 나가면 되고요. 쇼스로 나가도 상관 없습니다. 회전만 걸어주시면 됩니다. 똥! 그린다는 느낌이죠. 톡! 은 회전이 안 타고, 똥! 그리면 회전이 타는 거죠. 자. 시타를 해볼게요. 네시당점을 주시고 일자를 보시고 반대쪽이죠. 일자를 보시고 네시당점을 그대로 윗을 빨로 회전이 탈수 있게끔만 치우시면 됩니다. 네시당점을 그대로 윗을 빨로 회전이 탈수 있게끔만 치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로에 도착을 합니다. 자 20만 나오면 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른 배치도 한번 지탈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배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일자로. 자, 10 출발이죠. 도착도 10에 있네요. 자, 브레인 포인트로 들어옵니다. 약간 옮겨야겠네요. 이렇게. 자, 내시 당점. 1에서 1.51 스피드. 미들발로 회전이 충분히 탈수 있게끔 스트로크를 해주시고요. 간결하게 치시면 됩니다. 간결하게 70입니다. 자, 이렇게, 브레인 포인트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다른 배치 또 보여드릴게요. 자, 요번엔 배치를 이렇게 세봤습니다5 출발에 15도착이네요. 그러면, 다음은 20이죠. 자, 전가 동일 똑같이 70입니다. 자, 요번에는 5포인트보다 조금 더 앞인 4포인트를 쳐, 요 정도를 쳤습니다. 기울기가 약간 생겼네요. 일자각이 아니고 약간 봤습니다. 자, 회전이 충분히 안 걸릴 때는 일자로 보되 약간만, 일자로 치되 약간만 뭐 한, 한 포인트 정도 옮겨주시면 득점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런 방법으로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음, 다르게 서 있을 때, 자, 어떻게 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배치를 세웠습니다. 자, 20 출발. 일자로 보냈을 때, 2 0의 제로면 코너로 돌아오죠. 근데, 이조구가 1, 2 족구가 10포인트에 있습니다. 20 더하기 10. 30이죠. 20이 나와야 되는데, 10이 더 많습니다. 자, 고럴 때는, 포인트 10당 반 포인트를 더 앞에 지우시면 됩니다. 자, 시타를 해볼게요. 이쪽이니까.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저기를 향해서 회전이 충분히 탈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회전이 충분히 탈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10포인트에 떨어집니다. 자, 20보다 10 많으면 반포인트 5 많으면 반포인트가 아닌 2.5포인트를 옮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5포인트당 2.5포인트를 옮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음, 뒤돌리기 배치 하나, 옆돌리기 배치 하나. 그렇게 하고, 시타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배치를 이렇게세웠습니다 자, 일족골을 막고 가는 거죠. 이렇게 일자로 갈 테니까, 20 출발에 도착 제로. 자, 20이 나오죠. 그러면 조경이 되겠죠. 대신에, 일조골을 막고 갈 때는, 먼저 퍼스트 볼로 막고 갈 때는, 4시 당점이 아닌 2시 당점을 주셔야 됩니다. 뱅크샷만 4시 당점이고 일조구를 맞고 갈 때는 2시 당점으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일자로 보내기에 시운 두께가 떴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2시 당점을 주시고 스트로크 스피드는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충분히 회전이 타게끔만, 스트로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옆돌리기 배치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옆돌리기 배치 하나 세어놨습니다. 옆돌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일자로 보내기에 용이한 위치에 있을 때입니다. 자, 그때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자20 출발에 도착이 또 제로네요. 그러면 저희 적용이 되겠죠? 일자로 보내는 두 시당점을 주시고요. 두 시당점을 주시고 일자로 가시는 토끼를 보시고 미들발로. 일자로 가시는 도끼를 보시고 이들발로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다른 곳에 있을 때는 어, 뱅크샷을 칠 때와 똑같습니다. 그렇게만 치우시면 됩니다. 반포인트 차이는 여기에 2.5포인트 쪽으로 보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일자로 치 서, 쳤을 때 <웃음> 계산값이 20에 제로가 아니고 20에 10이 나온다 치면 그러면 30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포인트가 많죠. 그러면 5포인트 앞을 앞쪽으로 보내시면 득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음, 시타 장면을 보시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